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이제는 배틀그라운드 하면 블루홀이나 주모보다 먼저 생각나는 개같은 핵 그리고 짱깨 저 역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인종차별하는 사람이랑 핵 쓰는 짱깨들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그토록 외쳤던 리전럭 차이나 우리들의 원성이 들렸던 것일까요? 리전럭 차이나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진짜래!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었지만 현재 배틀그라운드는 진짜 진짜 체감상으로는 핵 사용자가 핵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게 느껴질 정도로 현재는 핵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핵을 달에 몇십만명씩 제재하고 있다곤 하지만 원천적인 핵을 게임 내에서 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야 완전 밑빠진 독에 물붓는 꼴이 되어버렸죠. 계정이야 정지를 당하면 스팀 특성상 계정 생성이 매우 쉽기 때문에 단순히 핵을 많이 잡는다고 하는 건 게임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점을 배틀그라운드 측도 알고 있는지 지난 20일 배틀그라운드 패치노트에서 앞으로 매치메이킹에 대한 변화를 주겠다고 언급하였는데요 매치메이킹에 대한 개선법으로는 같은 서버 내에서 비슷한 핑들끼리 매치를 잡아주는 방식으로 최대한 낮은 핑들끼리 매치를 잡아줌으로 인해서 보다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돌려 말해보면 사실상의 중국 지역락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거면 왜 제작사 측에서 중국 지역을 잠궈버리겠다 라고 쉽게 공표를 하거나 할수 없느냐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최고 피크 때 동시 접속자 수는 약 320만명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유저의 수는 무려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약 150만명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아무리 핵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곤 하지만 50%나 차지하고 있는 유저들을 등 돌리게 하는 순간 게임이 반토막 나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죠 그래서 이런 동일핑 매칭 방식으로 사실상 중국과 매칭을 피하게 됐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사한 핑이라는건 상당히 애매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인데요 실제로 같은 한국 안에서도 수십가지 인터넷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 덕분에 누군가는 40핑 50핑 정도가 나오기 마련이고 정말 빠른 지역은 10핑에서 20핑 정도로 쾌적한 인터넷 상태인 일본에서도 나오는 핑이며 약 50핑에서 70핑 정도로는 러시아나 중국의 핑 정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플레이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한국인들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사람들을 좀더 많이 만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전체 유저수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당연한 결과죠 그렇다면 레인보우6시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레인보우6시즈 같은 경우에는 북미와 중국 유저들의 합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유저들의 경우엔 약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유저보다는 간간히 일본 유저들도 잡히고 카운터 스트라이크보단 한국인들이 잘 잡히는 편입니다 핑이 비교적으로 높은 미국도 종종 잡히는 경우도 보이고요 이를 미루어보아 비슷한 핑끼리 매치를 시킨다고 해도 각국의 인터넷 상태에 따라 핑 상태는 천차만별이고 게임 안에서 이런 핑 분류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치 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뭐 배틀그라운드는 앞서 설명한 두 게임에 비해서 단순히 중국 유저와 한국 유저의 비율 자체는 가장 적습니다만 글쎄요, 그래도 압도적으로 유저들이 많은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지역락을 걸지 않는 이상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저 이미 망가져버린 스팀 배틀그라운드를 잘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됐으면 하는 바램 뿐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